Hello Monsters! This is DJ Mad Queen 안녕하세요 EDM을 소개하는 DJ Mad Queen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음악계와 공연계도 요즘 모든 활동이 중단돼서 콘서트, 뮤직 페스티바, 클럽에서 음악을 만날 기회가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 뮤지션들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카데비는 아이마키즈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이튠즈 92위에 머물다 2시간 후 11위로 등극한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공연도 못하고 너무 화가 났는지 정부에 소리를 지르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방구석에서 열심히 작업 중인 DJ 스네이크가 카디비의 영상으로 새로운 음원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 영상은 지금 너무 핫해져서 벌써 유튜브 조회수가 700만이 넘었습니다 다비드 게타는 방구석 DJ들의 모습이 재미있는지 계속해서 열심히 인스타그램에 포스팅 중이네요 티 s 스톤은 파티가 취소됐을 때 넋이 나간 모습을 재미있게 찍어서 올렸네요 그리고 모두들 안전하게 지내라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역시 스티브 아워키의 행동이 남다르죠 집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무료 DJ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휴지와 물을 걸고 갬블링을 친구들과 함께 하는 영상으로 현재 미국의 사재기 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했네요 야마크 출신의파 프린스 크리스토퍼의 한국 내한이 연기되면서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며칠 전에 라이브 방송을 가졌습니다. 영상을 통해 얼마나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전해지네요. So what we're going to do is tomorrow we're going do a live stream just for you guys. It's going be 8:00 your time, 1 2 p.m. my time. Let us know what s o n g you want t hear. Let us know what s o n g you want us to play. And we're have a good time. 이외에도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발코니에서 DJ를 하는 풍경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자 여기까지 전세계 뮤지션들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타차 코리아